꿀잠동화 모음 겨울에 듣는 동화 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밤에 어울리는 동화들만 모아봤어요. 편안한 자세로 재미있게 듣다 보면 잠이 솔솔 올 거예요. 즐겁게 듣고 고, 잘 자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출발! 성냥파리 소녀 흰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 성냥파리 소녀가 외쳤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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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나 절대 울지 않을게요 할머니 말씀대로 씩씩하게 잘 할게요 성냥파리 소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외치기 시작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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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냥파리 소녀는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치! 성냥불이 밝게 타오르자 불빛 속에 커다란 병난로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 따뜻해! 아, 따뜻해! 그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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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커다란 별똥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성냥파리 소년은 할머니가 예전에 해주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군가의 영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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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 어린 것이 가엽기도 해라. 내가 어제 성냥을 다 사줄 걸 그랬어. 아유예이야 미안해. <웃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깊이 반성했어요. 성냥팔이 소년은 따뜻한 할머니의 품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반짝이는 작은 별이 되었답니다. 은초 때의 기적, 장발장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거르는 때가 많았지요. 오늘도 조카들은 밥을 굶었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이 밥도 못 먹고 잠든 것을 보니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어떻게든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었던 장발장 아저씨는 길 가는 사람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요. 힘이 빠진 장발장 아저씨는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빵집 앞에 멈춰 섰어요. 진열대에는 맛있어 보이는 빵이 가득했지요. 어, 저빵 하나만 있어도 조카들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장발장 아저씨가 슬쩍 안을 들여다보니 빵집 주인이 안 보였어요. 아저씨는 얼른 빵 하나를 훔쳐 옷 안에 감추고 후다닥 뛰었지요. 에잇!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라! 도망치던 장발장 아저씨는 곧 붙잡히고 말았어요. 아저씨는 꽁꽁 묶인 채 경찰서로 끌려가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장발장 아저씨는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아유, 저 사람 오늘 감옥에서 나왔대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저씨를 보며 수군댔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묵을 방을 구했지만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았지요. 방을 구하지 못한 장발장 아저씨는 신부님을 찾아갔어요. 신부님,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신부님은 장발장 아저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신부님은 은촛대에 초를 꽂아 불을 켜고 은그릇에 음식을 가득 담아 장발장 아저씨에게 건넸어요. 은그릇은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값진 그릇이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맛있는 음식을 보자 기뻤어요. 하지만 곧 굶고 있을 조카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팠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값진 은그릇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그릇을 팔면 더 이상 조카들이 굶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아저씨는 친절하게 도와준 신부님 생각에 은그릇을 훔칠 수가 없었지요. 아저씨는 밤새 고민하며 뒤척였어요. 다음날 새벽, 장발장 아저씨는 결국 은그릇을 훔쳐서 몰래 달아났어요. 하지만 곧 경찰에 잡혀서 신부님 집에 도로 끌려왔지요.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 은그릇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요. 그런데 장발장, 은촛대는 왜 가져가지 않았어? 장발장은 너무나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요. 경찰이 돌아가자 장발장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어요. <웃음> 신부님 정말 죄송합니다. <웃음> 그러자 신부님이 살며시 웃으며 말했지요. 장발장!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착하게 살기를 바라오. 장발장 아저씨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은그릇 판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제법 잘한 조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조카들을 끌어안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래, 신부님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자. 장발장 아저씨는 평생토록 신부님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조카들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호두까기 인형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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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가 잠을 자는데 찍찍 찍찍 깜짝 놀라 잠이 깬 마리가 밖으로 나와 보니 머리가 일곱 개 달린 생쥐 왕이 마리를 노려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탕과 초콜릿을 내놓지 않으면